웹으로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고 파이썬을 할줄 안다면 스트림릿이라는 것을 써보세요 웹기술을 몰라도 웹사이트가 짠하고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요 적당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고 싶다면 스트림릿 모듈을 임포트하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명령하면 그래프가 짠하고 만들어집니다 더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? 자, 그럼 표로 출력을 명령하면 표가 돼요. 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변수명만 입력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표현해 줍니다. 당연히 넘파이도 지원돼요. 자,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웹 기술을 잘 모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스 l i 릿을 이용해서 데이터 중심 웹 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